들려 주세요. 아! 저격 공격! 야, 미친 거 아니야? 으, 야. 으, 야.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더 리프트 브레이커라는 제목을 가진 파워디펜스형 스팀 게임입니다. 그래픽이 굉장히 좋고 한글이 지원이 돼서 가지고 와봤는데 메인 화면의 인터페이스는 약간 양산형 모바일게임 느낌이 나서 좀 구리구리한데요. 한번 해보죠. 어차피 무료인데 스팀에서 데모를 다운받을 수 있거든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그래픽 괜찮네. 아니, 저 것은 i l l u m i n a r t i 버스야? u s t i o n I've spotted something near the LZ. It's closing in. r i f t breaker. 조작법은 요 딱으로 생겼다고 합니다. 네. 타호티 배스니까. 어. 와, 그리고 봐. Houston, m s Ashley, reporting Rift Jump s u c c e s s 뭔가 광석같은게 있어서 때리면 부서지는데 체제비 안돼 죽어라 우매한 고기들 탄약 부족 무기를 바꾸세요 아이 탄약이 있구나 막기도면 안되겠네 아이템은 어느정도 거리가 가까워지면 수집이 됩니다 이치 하는 소리가 수집이 되는 소리인 것 같아요. 앱을 좀 볼까? <웃음> 화염 방사기다 이건 뭐야 으아악으아악저 죽어요 저 죽어요 저 죽어요 저 죽어요 저 죽어요 죽어요 죽어요 죽어요 죽어요 아무거나 건드리면 안 되는구나 어 순순히 기지 건설부터 시작하시죠 좋아 한번 해보자고 성공 일단 광산을 찾아야돼요 광산이 어딘데? 카르보늄이 지금 건설하기에 모자르다고 하니까 바로 위에 있었네 스페이스를 오래 누르세요 오 이게 일종의 스타크래프트로 치면은 미네랄이군요 기지를 건설해봅시다 주변을 좀 벌초를 하고요. 본부 HQ construction i n progress. 그래픽이 너무 괜찮은데? We n 같은 카르보늄 공장을 건설. 만들려면은 철, 철이 필요하네요. 철. 철이 200 필요하네. 철이 없네. 건물을 잘못 봤다고? 엥? 그래? 무기고구나 이건. 아, 삽 쪽으로 가서 카르보늄 공장. 카르보늄을 생산합니다. 광석 위에 배치하고 에너지를 공급해야 사용 가능. 오, 그러군요. 이거 어떻게 회전 시켜? 어 됐다. <웃음> 발전소를 건설하세요. 카르보늄 발전소를 이 위에다가 설치. 밤이 됐어. 낮과 밤이 있구나. 좀 어두워지니까 무섭다. 자, 이제 전력이 들어오고 채굴을 시작합니다. 오, 이제 자동적으로 카르보늄인가 무엇인가가 지금 차고 있어요. 이제 뭐 어떻게 하라고? 새로운 목표. 서쪽에서 다가오는 공격에 대비. 와, 야, 진짜 스타크래프트 느낌이야. 바로보늄의 모자랍니다. 어, 야, 발전소. 어, 어. 발, 발전. 풍력 발전 터빙 오, 전력이 돌아가요. 다행히 바람이 좀 불어가지고 에너지 저장 시설도 해서. 하루보늄 최굴 속도가 매우 느리다 우매한 것들아 이래라 우매한 것들! 아이 앞에도 최굴 그냥 할걸 그랬나? 이거 장벽 넘어갈 수 있어요? 오, 멀티를 지어보자 그래. 이렇게 하고 지우는 걸 어떻게 하지? 바닥 지우개 no, no, no, no. 이게 아닌가? 팔기야 이게? 고구를 활성화한 상태에서 선택한 모든 건물이 판매됩니다. 와우 이거 진짜 끝내준다 게임 너무 멋있는데? AI 코어가 모자라대. 서로 연결을 해야 돼? 이거 그냥 그냥 만들어도 되는 거지? 이거 약간 서플라이 디팟 이런 건가? 여기다 지금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고. 지금 AI 머시가 기 지금 여기 오른쪽 위에 네개 이렇게 있거든요. 어 늘어났다. 하나 더 짓고. 뭐, 전선 이런 거 없어? 전선 연결? 전력망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 전력 안에 전선이 있다고요? 에너지 연결기. 아, I n o t s t 그 다음에. 음, 이젠 철이 없어. 방벽을 다 칩시다, 그러면. 장벽 문. 오, 오, 그냥 가까이 가면 문이 열리는군요. 오, 좋은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게임. 이거 왜 전력 안 들어와요? 아, 전력이 없어서 그렇구나. 풍력을 돌려, 그럼. 아니, 이게 설치되는 모션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그게 진짜 마음에 드네요. 철을, 철을 어디서 구해? AI 허브를 그냥 팔아버리라고? 팔면은 뭐, 철 나와요? 75개나 주네. 하나 팔지 뭐. 그래 일단은 스토리 진행이 중요하니까. 공격이 옵니다. 서쪽에서만 오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미니맵 보시면은 여기거든요 여기에서 지금 쳐들어온다고? 조금 불안하니까 Not enough steel. 철이 모자라네 아이, 철을 어디서 구하라는 거야 벽 너머로는 기본총을 쏴도 안맞아요? 문 옆에 발판을 깔고 올라가야 된다고? 이거 높은 the 장벽을 the the 두른 the 바닥 야야, 빨리 빨리 빨리 세워 빨리 온다, 온다. 아니, 우리 타워 들이 너무 생각 보다, 일을잘 해주 는데 몬스터 들이 좀만 만한가？팔 공장 을건 설할 광맥 을찾 으세요. 서쪽에 서식지를 파괴하세요 이게 철광산이고 이게 파괴해야되는 곳인가봐 자이 짓을 처음부터 다시 알아 이거지? 음 개같군 뭐야? t h 포탈? 아, 야, 진짜, 갑자기. 아니, 너무, 너무 막 시키잖아요. A few moments later. 포탈? 을 기다렸다가? 포탈 다 만들어진 거좀 보자 그래서 템 누르고 <립한> 노. 아, 주저거전지만 오늘 말씀대려고 야, 야, 야, 야, 위쪽에서 쳐들어온다. 와, 겁나 잘싸워근데 파이팅 우리 포탑들. 와, 야 멀리 있는 적들도 아주 그냥 와 시체 봐봐요. 공격이 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바쁘다 바빠 왼쪽, 왼쪽 그새 막았어. 아닌가? 이제 오는 건가? 일단 무기고를 빨리 만듭시다. 무기고... 잠깐 <목소리> 자나. <야, 바빠. 목소리> 우린 철의 요새야. 어, 당벽 무너지나요? 어. 어, 무너진다. 무너진다. 무너진다. 무너진다. 뭐, 뭐, 뭐, 뭐, 뚫렸다. 뚫렸어. 하지만 막았지. 어, 이거 소리가 되네. 어. 아, 어. 이게 새로 설치해서 수리할 수 있어요 이렇게 초록색으로 뜨잖아요 작하면 수리가 돼요 음? 음음음음음 이거 하, 어떡하냐? 너무 재밌는데? 무기고에서 무기 못 만드냐고? 요 나도 몰라.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 가운데 버튼? 오! 왜난 이걸 몰랐지? <웃음> 산탄총. 소형 기관총. 만들어보자. Crafting c <웃음> 바로 그렇게 된다고? 어어? 어? 어. 그러면은 내가 이걸 바꾸면 이 되네. 예아! 이거지. 이거지. 내가 원하던 게 이거지. 어. 저기에 분기지가 있어가지고 계속 쳐들어오는데, 내가 가서 좀 털고 올게요. 좀 빡치네요. 어이구, 왜 두근거려? 기분 나쁘게. 불로 지져. 야. 느려. 야. 아! 혹시 This n e d e c r e a s e the strength of their attacks. We'll build more storage e What s this? This shouldn't be here. It's an error in the simulation's construct. 아까 대화로도 나왔지만 지금 이건 행성에 내려온 게 아니라 시뮬레이션 훈련입니다. <웃음> 훈련입니다. 지금 말았어. 야, 나 스토리를 음미하지 못해서. 아니, 스토리 음미하는 거 <웃음> 중요한데. 아직 <아니>, 지금 게임을 <웃음> 하고 있으니까 이게. 내 네, 그렇게. <웃음> <웃음> 와, 물량전 개존재입다 이거. 진짜. 요호! 잘 구워져라. 오지 마세요. 때릴 거예요. 와, 나 이거 정식 발매. 판매... 됐냐 이거 사야겠다. 10월에 정식 발매되요? 와 이거 진짜 재밌는데. 에너지 생산이 계속 느리네. 돌려 봅시다. d e t e a huge swarm of enemy creatures heading t o o a 어 뭐야 저제우리우리 오고 있는데? i i m n o w s a s w e a 뭐야 잠깐만요. 제 뭐야. 저 친구가 침범하기 전에 내가 끝장낸다. 올수 없다. 우리 집으로. 내가 어떻게 세운 집인데. 내집마련했고 여기서 이럴수 없어. 와! 둘네 성이야! 잡았는데? 아 뭐야! 사방천지에서 오잖아! 어 얘가 문제가 아니었네 저건가? 뭐야 저건가봐 근데 어떻게 내려가? 아, 뭐야, 얘네. 어, 얘 쟤네 총알 내성이야. 어? 왜 내성이지? 아, 지금이라도 기지로 가서 준비해야 되나? 빨리 그냥 가야겠다. 어~ 북녘 터빈 효율이 최대치래 에너지 최대로 그러면은 에너지 저장고를 열심히 만들어야겠죠. 막죠, 막죠. 아, 이쪽은 안 해도 되지, 아래쪽에다 세워야지. 멍청아! 아래에오오데카카보보이이모잘요요카카보보이이모잘라때때오오와와에지지존존이이1만이이야무미련하하 <웃음> 많이 e 은 걸까? 온다 온다. a 양열을 짓는 것도 좋다고요? r 양광 패널. 아, 이런게 있었구나. 난 몰랐지. 나 온다. 나 나가서 싸울 거야.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면그아아아 <목소리> 쓰레기들. 쓰레기들. <목소리> 그 무서워. 야 빨리 아아봐개 무서우니까. 아어무서 와 이씨! 몇 마리야? 야, 그래도 포탑이 되게 잘해주고 있어. 나 어. 지금 데미지 거의 안입고있거든요어우살려주세요방역공격 a s h w e d e f 이 데미지 하나도 안 입었어 하데 데미지 They shouldn't act like a sentient army It doesn't matter if it's sentient or not, adapt or die 전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 왜 계속 모자라요? 아무리 많이 설치를 해줘도 위쪽 포탑을 좀 없애자고? 아 얘네가 전력 먹는 괴물이구나 온다 온다 온다 Just... 회전 회오리! 와 이거 풀에 불 붙일 수 있어. 떨어. <웃음> 하! 하! 아! 아! 살려주세요. 아! 방역 공격. 야 미친 거 아니야? <웃음> 와야 잠깐만 나 죽어. 나 죽는다. 와, 이거 <웃음> <웃음> 야, 약간 와, 장난이었네. 아, 이 정도로 미친듯이 올줄 몰랐어. <웃음> 죽는다. <웃음> 와, 와, 진짜 처참하게 <웃음> 터진다. 아, 원래 이렇게 죽는 게 스토리 상이었네. 아니, 터지는 소리! 그만 들려줘! 그래, 알았어! 나 졌어! 시뮬레이션 완료! 와, 진짜 장난 아니다. 되게 재밌네, 이거. 이제 게임이 정식 발매되면은 이런 아니, 것들을 아니. 즐길 수 있다. 와! 야, 너 진짜 대박이야! <웃음> 이 게임은 정말 무조건 산다. 진짜 재밌겠다. 와! <웃음> 와 이런거 막으면 진짜 쾌감 개쩔것같은데자 이렇게 즐겨본 리프트 브레이커 데모였습니다 그래픽에 반해서 게임을 가지고 온건 맞는데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재밌네요 조금 초반에 복잡해서 헤맬 수 있었는데 어느정도 숙련이 되면 은 진짜 재밌게 플레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정식 발매되면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리프트 브레이커였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와 좀요